돌고래 영어로는 적은 알파벳 d로 시작하지 모두들 안녕 나는 돌고래야 나는 호기심이 많고 머리가 좋은 동물이지 동물을 관찰해 봐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동물을 관찰해보자 우와! 오늘은 어떤 동물을 보게 될까? 오늘의 동물은 바로바로 바로 돌고래! 영어로는 너, 벤, 알파벳 뒤로 시작하지 모두들 안녕 나는 돌고래야 나는 호기심이 많고 머리가 좋은 동물이지 정말 반가워! 너는 어린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구나! 나는 머리가 아주 좋아 3살에서 4살된 사람과 비슷하지 나는 이렇게 빙글빙글 훌라후프도 돌리고 공을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해 빙글빙글 춤추는 거 볼래? 나는 빙글빙글 돌고래, g t 음, u 음. 라호프의 공연이 빙글빙글 춤까지 추다니 너무 멋있어! 돌고래, 영어로는 g t 알파벳 d 로 시작하지 돌고래들은 늘 주변에 친구들이 많구나 돌고래는 혼자 살아가지 않고 무리생활을 해 정말 많은 돌고래들이 한 무리를 지어 생활할 때도 있어 아주 부드럽게 수영하는구나 우리는 매끄러운 몸매와 지느러미로 빠르게 헤엄치고 힘껏 점프도 할수 있지 <목소리> 돌고래야 니야 <목소리> 나는 빙글빙글 돌고래, 떡은 돌고래, 영어로는 더 n 알파벳 D로 시작하지. 오늘은 돌고래에 대해서 관찰해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다음은 어떤 동물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 그럼 모두들 안녕 오늘은 돌고래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린이 친구들 재밌었니? 돌고래는 영리해서 재주가 많고 수영을 아주 잘해서 정말 멋있어 돌고래는 영어로 적은 알파벳 d 로 시작하지 다음에도 멋진 동물 친구들과 함께 찾아올게. 모두들, 모두들 안녕. 안녕! 구독 버튼 꾹 눌러줘!